자 일단은 오늘은 첫번째 시간이니까 뭐 가볍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일단은 화학은 크게 네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어, 첫번째 뭐 화학의 첫걸음 이런 부분과 그 다음 이제 원자의 세계 3단은 이제 분자의 세계 이제 4단은 역동적인 화학반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개의 단어로 돼있어네개의 어, 단어로 돼있으니까뭐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딱 끊어지게 이제 좋게 나, 어 뭘까요? 뭐랄까요? 진도가 나눠져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한대로 12월 아니 3월 초 첫번째 주까지 이제 한바퀴 이렇게 이 책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그 다음 에 이제 다시 시험대비 교재로 중간고사 대비를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시간이잖아 첫시간이잖아 물론 이대중에는 화학이 너무 좋아서 화학을 잘해서 오는 학생도 있겠지만 화학이 어려워서 하는 학생도 있고요. 뭐 화학, 뭐별 생각 없이 할만해서 이렇게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화학을 하려면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아무래도 원소기호겠지. 주기율표. 어, 그치?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의 화학식.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좀 고민을 했어요. 아 화학을 선택할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아, 이제 마음 잡고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고2 때부터. 이렇게 마음 잡은 학생들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빡 나가버리면 아, 이건 내가 알던 화학이 아닌데. 아, 역시 나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화학의 가장 첫 번째, 본교재 들어가기 전에 화학의 첫 번째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되니? 아간잘되다라 오늘 여러 가지 사고가 많네요. 자, 주기율표. 여러분, 주기율표. 그건 잘 대답 안 돼.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주기율표 20번까지 외우고 있나요? 쓸수 있습니까? 쓸수 있습니다. 수, 헬리, 의 붕탄, 실상.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는. 그렇지 99단. 99단에 9급하기 7은 뭐야? 그럼 잠시만요. 91은 9, 928.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20번까지는, 20번까지는 여러분 랜덤으로 이렇게 외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 제대로 못 외운 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하나씩만 외운다고 생각해봐. 20일에, 20일. 그렇지자 그래서 얘네들 랜덤으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주기율표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2단원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돼요. 자 근데 이 주기율표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수업을 제대로 따라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순서대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주기율표라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녀석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표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원자번호 순으로 이렇게 나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번 하면 뭐지? H 수소가 되겠고요 자 2번 하면은 h e 헬륨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도 써줘야 될까? 그러기엔 너무 자주 이상하지 어, 그래서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이제 리튬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그 다음 8번 산소 9번 플로린그 다음 10번 네온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가볼까요? 자, 그럼 18번, 18번, 아르곤, 그 다음, 17번, 염소, 16번, 황, 15번, 인, 14번, 규소, 13번, 알루미늄, 그 다음, 12번, 마그네슘, 11번,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어, 틀릴까봐 긴장했네. 어, 그 다음, 마지막, 19번, 칼륨과 칼슘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순서대로 채울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만 일단은 여러분 랜덤하게 몇 번은 누구, 누구는 몇번 이거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서비스로 플로린 염소, 이 17조 원소들 우리는 뭐라 그래? 할로젠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로젠 원소에 속하는 요 브로민과 아이오 d 는몇번인진 몰라도 요 라인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어 원소기호나 얘네들이 몇 번인가 또는 얘네들은 몇 번, 원작과 전제가 몇 개인가 이런 것들 빨리빨리 나올 수가 있어야 수업에 제대로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이것만 잘 알아도 어 2학기, 1학기 기말고사 부분은 충분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기율표에 명칭이 있죠, 명칭. 자,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일단은 이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수소, 헬륨은 일주기 원소 리튬부터 내용까지를 2주기 원소, 그 다음 3주기 원소, 그 다음 4주기 원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주기라는 것은 뭘의미해 바로 전자껍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를 자, 전자껍질수가 우리는 1개, 2개, 3개인 원소, 4개인 원소가 있다. 브로민이 몇 번인지 몰라도, 아, 너는 4주기 원소고, 아이오디는 오주기 원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에 껍질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최대 몇 개였어?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세 번째 껍질에 여덟 개까지 이렇게 채워진다라는 거 배웠었죠. 근데 실제 여덟 개는 아니야. 여기서 나중에 숫자가 살짝 달라집니다. 자 일단은 근데 우리는 20번까지니까 여덟 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너무 쉽나요? <웃음> 너무 쉽지? 어 그래도 혹시 처음 보는 학생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아니면은 이제는 여러분 매운 눈으로 어, 선생님이 제대로 소업을안 하나 이런 것들 감시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기율표의 세로줄 요게 이제 성질이 비슷한 녀석들을 모아놓은 주기율표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1족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족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3족원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족 그렇지. 3족부터 12족은 존재는 하지만 21번부터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쫙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13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족. 다음 15족 원소. 그 다음 16족. 그 다음 17족 원소. 그 다음 18족 원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족 원소들, 같은 족 원소들은 어때? 원자가 준수가 같죠. 자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여러분 통합과학 시험 보면서 엄청 어려운 문제, 문제도 있지만 특히 부어고 같은 스타일 어, 다 맞은 줄 알았는데 가끔 보기에 색깔 링기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 화학도 마찬가지야.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나오는 지문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틀린 말이에요. 완전 똑같진 않고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시험 때면에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처음 배운학생들이 이제 원작과 전자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원작과 전자라는 것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자가 전자수는 각 족의 1의 자료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그 다음 18쪽 원소는 빵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간단한 예를 들면 이 칼륨은 19번 원소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두 개까지 채워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 세 번째 여덟 개까지 채워진 다음에 마지막 껍질에 하나가 이렇게 채워지게 돼요. 나트륨은 11번 원소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리튬은 3번 원소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채워진다는 얘기지. 나머지 다 해봐도 가장 마지막 껍질에 존재하는 이 전자, 이거를 원작과 전자라고 하며 이 녀석이 이 녀석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 통학과학 시간에 열심히 배웠을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어 이제 화학을 막 시작하는 학생도 아 요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왜 열여덟 쪽으로는 원자가 전자가 빵이냐핵륨은 원자 번호 2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두개가 채워지고요. 네오는 10번 그래서 두개 여덟 개그 다음 18번 두개 여덟 개 8개, 여덟 개라고 하지. 아까 전자 껍질에 채워줄 수 있는 전자 수가 2개, 8개, 8개라고 했는데 이 18쪽 원소들은 모두 2개, 8개, 8개 가장 마지막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꽉 채워져 있게 돼요. 이건 이제 옥택규칙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은 화학결합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8쪽 원소들을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르냐? 비활성기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응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들은 다른 녀석들과 결합하지 않고 일원자와 분자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원소를 뭐라 그래? 할로젠 원소. 그 다음 수소를 제외한 1쪽 원소를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해서 통화학과학 시간에 열심히 얘네들의 성질을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래서 주기율표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번까지 이렇게 쓸수 있다. 이것도 훌륭하지만 일단은 랜덤으로 얘는 몇 번인가? 몇번 원소는 누군가 할수 있어야 되고 원자가 전자는 몇 개인가? 이런 것들 빠르게 할수 있어야 되며 뭐 족과 주기에 따라서도 원소들을 할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알루미늄 13번 원자고 3족이 13족 원소니까 원자가 전자가 3개다.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주기율표라는 게 성질이 비슷한 녀석들을 모아놓은 건데,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일족 원소들, 일족 원소를 스스로 제한 일족 원소들은, 즉, 리튬, 나트륨칼륨 이런 녀석들은 모두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갖기 위해서, 이 가장 마지막 껍질에 8개가 되려고 하는데, 두개 또는 8개가 되려고 하는데, 7개를 가져오든지 하나를 버리는 게 이득이잖아. 그래서 일족 원소들은 우리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조원소들은2 플러스 e 양이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껍질에 두 개가 존재하니까 2 e 플러스 양이온이 잘 된다. 그 다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3 플러스가 잘 된다. 거의 유일한 3 플러스 금속 양이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미륨 칼륨, 칼슘과 같이 원자가 전자수가 적어서 양이온이 잘 되는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 금속원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금속 중요합니다. 금속. 오늘 금속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이거 말고도 구리나 철, 아연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륨, 륨, 슉 이렇게 끝나면서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가 잘 되는 녀석들을 우리는 금속원소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비금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 그래서 이키 수소 1쪽 원소이지만 우리는 비금속 원소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우리는 여기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비금속 원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얘네들을 우리는 중금속이라고 하기도 하지. 자, 그래서 17쪽 원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잘 되려고 하고 16조 원소는 2- e 음이온이 잘 되려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얘네들도 3-는 잘 되는데, 단원자 이온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온결합 물질로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와, 산소, 황, 플로린, 염소, 브로미 아이오디는 이렇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음이온이 잘 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여기 있는 리튬, 베릴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이 금속 원소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분자와 분자가 아닌 것들을 구별을 할때이 금속 원소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금속 원소가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는 모든 원소들이 이렇게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이런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이온과 음이온 즉 이온 결합이 되든지 아니면은 전자를 공유하면서 공유 결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왜 CH4는 되는데 CH3는 안 되냐? NH3 암모니아 NH3인데 왜 NH4가 안 되냐? 원자과 전자 수가 4개 5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4개니까 4개의 결합이 가능해서 CH4가 안정한 화합물이라면 NH3 암모니아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질소를 중심원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3개의 결합만 해도 이렇게 안정한 비열성 기체의 이런 화합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라것 익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기결표 너무 쉽죠? 할수 있겠습니까? 이따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제 시험 이런 거 없고요. 응, 지나가면 선생님볼 겁니다. 어, 못하면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선생님이 살짝만 비웃을게. 어, 이따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일표 채우는 연습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자그 다음 그 다음 여러가지 분자식들. 분자식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의외로, 의외로, 분자식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은근 많아요. 요 정도는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설마 이산화탄소를 모를까? 어, 진짜 있어요. 어, 진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분자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화탄소, 잘 알고 있지? CO2라는 거. 그래서, 이산화탄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하나 녀석이잖아 그래서 CO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 물 물은 H2O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과산화수소는 뭐냐 어, 과산화수소는 물보다 산소가 과한 녀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2O2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 암모니아와 메테인 이것도 정말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번 기회에 혹시나 헷갈렸던 학생들은 어,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암모니아가 뭘까? NH 몇이었어? NH3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다음 메테인은 CH4죠. 중학교 때는 그냥 외웠던 걸 우리는 아 얘가 15족 원소니까 3개의 결합을 14족 원소니까 4개의 결합이 가능하다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약간 선택사항인데 외워두면 은 언젠가는 도움이 될 만한 녀석들이 물론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겠지. 어. 자, 메탄올메탄올은 메타놀. CH3OH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에탄올은 C2H5OH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에탄올과 메탄올은 액성이 뭐였을까?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중성일까? 아, OH가 있으니까 염기성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얘네들은 알코올류들은 중성, 응, 중성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물에 녹아도 물에 녹기는 하는데 OH-를 내진 않아요. 어, 그래서 중성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따가 나오는 뷰테인이 이렇게 있는데 자주 나오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게임에 외워두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탄가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뷰테인은 탄소 4개에 수소 10개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뭐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건 아닌데 알아두면 좋아요. 포도당 쯤은 여러분들 좀 많이 외웠었지. 어, 포도당도 외워두면 좋습니다. 탄소 6개, 수소 12개. 탄소 6개 이렇게 돼 있는 물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산이 있죠. 산. 어, 여러 가지 산들이 있는데 어, 중간고사 때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염산 그러면 HCl이죠. 원래 HCl 그럼 염화수소 기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에 녹으면 이제 염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산은 HNO3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탄산은 H2CO3. 황산은 H2SO4 아세트산은 CH3 COOH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나 아직 화학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꼭 이거라도 외워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안 그러면은 힘들 수가 있어. 막 NH 암모니아에뭐수소개수 구하라고 하는데 막 n h 폰지 NH3지 헷갈리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계속 해왔던 거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고 혹시나 문제 풀때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보는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어좀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식. 화학식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성분 원소의 종류와 개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화학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식이냐 라고 한다. 면뭐 이온식이든 분자식이든 화학식이든 등등 모든 걸 통틀어서 화학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물질을 표현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 이거를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화학식에도 여러가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요거는 그냥 좀 상식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분자식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어봤잖아? 분자식은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모두 표현한 것. 이것을 우리는 분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C2H6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자, 또는 C2H5OH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자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좀 적절하지 않나? C2 이렇게 뭐. 한번 해볼까요? 이상한가? 요정도로 한번 해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자식이라면 실험식은 얘네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실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 녀석을 실험식으로 나타내면은 아 가장 간단한 정수비인 CH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쓰다 말았는데 C2H4O 라는 물질 이렇게 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의 실험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 녀석의 실험식은 실수하는 학생들은 이거를 약분해 버리는데 얘네들 2:4:1이잖아, 2:4:1 이게 가장 간단한 개수비예요, 정수비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이런 경우에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은 녀석이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분만 하면 안되고 이 모든 원자들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나는게 실험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될게 뭐냐 우리는 분자식이 있습니다. 이 분자식에서는 실험식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험식에서는 분자식을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예전에는 좀 학교 내신에서 자주 나왔어 우리는 뭐 실험식을 통해서 분자식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편이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엔 좀 뜸함, 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여기서 에 약분만 하면 되지만 과연 실험식이 이거일 때 원래 분자식은 몇 배의 정수배를 갖느냐 두배인지 아니면 C3H9인지 이런 것들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실험식에서 분자식으로 로바 바로, 바로 알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라 시성식이 있네요. 시성식. 시성식이란 말은 듣기는 참 어려웠을 텐데 시성식은 음, 여러분이 참 제일 많이 썼던 게 바로 시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성식이라는 것은 작용기로 표현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알기 위해서? 분자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작용기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CH3OH.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CH3COOH. 이런 것들이 모두 시성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진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굳이 얘는 CH3OH라고 써야 되냐. CH4O 이렇게 써도 되잖아. 얘는 C2개, H4개, 산소2개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지 어, 얘는 이렇게도 쓸수 있어. C2H4O2.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COOH를 빼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녀석의 성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이 녀석 끝에 OH가 이렇게 있으면 염기성 물질이거나 아니면 뭐냐 그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해 있는 경우는 알코올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OOH라고 있으면 카복실산 즉 산성 물질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뭐 물질의 표현방법 이게 바로 시성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마트 가서 오렌지 주스 사는데 내가 그 성분 원소가 오렌지가 들었는지 이런 것들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사는 거잖아 그런 노란색 토마토 주스는 빨간색 어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성식으로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어 CH2O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분자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시성식으로 나타내면 HCHO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CHO가 들어가면 알데하이드란 물질로서 되게 독성물질이거든. 이거를 그 유명한 포알데하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식으로 쓰면 이 녀석이 어떤 특징인지 알 수가 없지만 시성식을 이렇게 뽑았으면 은이 녀석이 어떤 성질인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식인데 얘네들의 결합상태를 선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구조식으로 한번 나타내볼까? 그러면 탄소 하나당 4개의 공유결합, 원자와 결합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우리가 시성식으로 나타내잖아? 뭐 비슷합니다. 탄소 하나당 4개의 결합이 이렇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그려주는 거. 요게 바로 구조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120각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그렸잖아. 어, 나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때 결합각이 얼마냐. 이때 결합각이 얼마냐. 이런 것들도 이제 배워야 됩니다. 딱 보기에는 이게 90도 이게 180도 같지? 실제로 문제를 풀면 이 녀석의 각도가 더 커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일단은 화학식이라고 한다면 분자식과 그 다음 실험식 정도 자, 어,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아, 우리가 흔히 쓰는 것들은 시성식이라고 하구나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분자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 이온결합물질의 결합물질, 이온 화학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온결합물질이라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 나누어지거든. 나누어졌을 때 양이온 몇개 음이온 몇 개로 나누어지냐.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양이온과 음이온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거의 마지막이야. 거의 마지막입니다. 뭐가? 양이온이 뭐가 있고 음이온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 알려주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알지? 이거 무슨 이온이야? 무슨 이온이야? 몇 플러스야? 몇 마이너스야? 바로바로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온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이온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작과 전자수가 작은 왼쪽에 있는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조 원소 리튬 이온, 그 다음 나트륨 이온, 그 다음 칼륨 이온 이런 양이온이 있고, 2조 원소에는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그 다음 13조 원소에는 알루미늄 이온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음이온, 실조원소에 해당하는 할로젠원소 플로린화이온 염화이온이라고 하죠. 어, 양이온은 이름 뒤에 그냥 이온만 붙여주면 되는데 음이온은 화이온을 붙여줘야 돼. 근데 소라는 걸 생략해서 플로린화이온인데 얘는 염화이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브로민화이온 그 다음 아이오딘화 이온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이가음이온 산 화 이온 황화 이온 등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주기율표 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원자 이온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걸 잊어버려도 주기율표 20%까지 번 쓴다면 아 너는 1쪽이니까 플러스 2쪽이니까 2 플러스 1 3족이니까3 플러스 17쪽이니까 10, 마이너스일까 16쪽이니까 마이너스일까 요걸할수 있거든 근데 정말 학생들이 외우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어, 다원자 이온 또는 원자단 이온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하나의 이온같이 행동하는 거. 외우고 있습니까? 암모늄 이온 떠올려, 떠올려 보세요. NH 몇의 어떤 이온인지. 수산화 이온, 질산 이온, 탄산 이온, 황산 이온. 기억나? 어. 그러니까 일단은 암모늄 이온은 NH4 플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중학생들 이거 해주면 되게 좋아해. 농협 사거리 하면 되게 좋아해. 근데 제일 안나와요 아쉽게도 외우기 제일 좋은데 제일 잘 안나옵니다 음이온들이 제일 잘 나오지 자 음이온들은 어떤게 있어? 제일 만만한 OH- 수산화이온 그 다음 질산이온 여기에다가 H만 붙이면 이제 질산이 되는거잖아 그치? 자그 다음 탄산이온 CO3E- 여기에다가 h 두개만 붙여주면 탄산이 되는거죠 그 다음 황산이온 SO4 e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h 두개 붙여주면 황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 외우고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알긴 아는데 되게 애매한 거. 아세트산 이온 어떻게 쓸까요 아세트산 이온. 어? 아세트산 이온 어떻게 쓸까 아세트산이 뭐야? ch3coh잖아. 우리는 여기에서 이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수소이온과 음이온을 나눠주는 게 산이라고 했죠? 요게 아세트산이온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 어, 양이온과 음이온 거의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알려주면, 아, 물어보면 알려주겠지. 그치? 근데 수업 시간에 쓰는 건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수업 시간에 잊어버렸다. 아, 플로리안 이온이 뭐였지? 염화이온이 뭐였지? 그러면은 가볍게 찾아보시면 뭐 네이버를 구글이다 아니면 책을 찾아보시면 나중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좀그 정도 노력은 여러분들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에 대해 알아보면 일단은 염화 염화이온은 Cl-고 칼륨이온은 K+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K 플러스 양이온 하나에 염화이온 하나가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염화 칼슘이라면 Cl-고 마이너스 CaE 플러스입니다. 읽을 때는 음이온부터인데 쓸 때는 화학식을 쓸 때는 양이온부터잖아. 어순이 외국 학문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를 여기 있는 녀석을 이렇게 옮겨준다라고 배웠었죠. 음, 그래서 CACL2라고 해서 염화칼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원리가 뭐냐? 이 원리가 뭐냐면, 어, 양, 아, 뭐냐? 전하량에전하량에 최소 공배수를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 e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두개니까전하량의 아, 총합이 이렇게 0이 되도록 결합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산화나트륨. 산화나트륨은 O2 마이너스에 나트륨은 NA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쇽쇽 하면은, NA, 2 o 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될수 있겠고요. 산화마그네슘은 O2-의 Mg2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양이온의 전환라는 의미의 전환를이 같다. 그럼 얘네같이 m g o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형성될 때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다면 얘네들이 다시 물에 녹았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Ca2플러스 하나에 Ca-가 두개 나온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즉총 이온 수가 세 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염화칼슘 두 개가 녹았을 때랑 어 뭘까요? 산화마그네슘 세 개가 녹았을 때 음이온의 개수는 누가 더 많니?라고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즉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Cl2 Cl 2 플러스 하나랑 두 개는 Cl 마이너스가 되고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NgE 플러스랑 O2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잖아. 자, 그때 얘 3개 녹았을 때랑 얘 4개 녹았을 때 음이온의 개수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얘 3개 녹으면 음이온 6개 생기고 얘 4개 녹으면 음이온 4개가 생긴다라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단원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성 원자수라든지 원소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는데 자, 그때 우리가 이런 화학식을 쓸줄 모른다면 어, 그렇다면 은 이제 우리는 그 점수를 놓치게 되겠죠. 알더라도 까딱 실수하게 된다면 어, 그냥 점수 날라가는 거야. 다 맞추는데 다른 학생들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지우죠. 자, 그러면 산화 알루미늄 어떻게 쓸까요? 산화 알루미늄은 O2-고 A의 3플러스예요. 어떻게 된다? 쑥쑥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Al2O3 아, 그러면 3 플러스 2개에 2 마이너스 3개 아, 최소 공개수 6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염화 암모늄 염화이온은 Cl 야 그럼 암모늄이온, 암모늄이온은 뭐였어? 요거 농협사거리 요거 요거 요거 그치? 그래서 NH4 플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물질을 형성하면 이용결한 물질을 형성하면 NH4CL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 진해. NH4CL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라고 물어볼거 어, 그러면 질소 수소, 염소 세 종류의 원소로 되어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염화 암모늄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질소 1개, 수소 4개, 염소 1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6개의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몇대 몇이라고 해야 될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너 플러스 하나, 너 마이너스 하나. 다 원자 이온은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밑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는 1대 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응용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없을 때는, 이 2가 없을 때는 4개의 수소 원자인데, 아, 앞에 2가 있으니까, 아, 총 8개의 원자로 되어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한다면, 양이온은 너랑 너.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1대이니까 1대1이니까,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은 2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맨날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정수범은 나왔잖아. 소수로도 나와요. 0.3 이렇게도 나옵니다. 어, 물질이 0.3개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수소 원자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하면 1.2개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서 되게 단, 단단해 보이지만 일단원에서 시험을 봤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게요런 숫자 잘못세거나 아니면 은 소수점 잘못 맞추는 거 0.05 곱하기 0.2 이런 것도 잘못하는 거. 어, 정말 짜증나요. 어. 그런 것들 꼼꼼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다보면 알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질산 칼륨. 질산이온은 NO3- 칼륨이온은 K 플러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KNO3 그러면 이때 양이온과 은이온의 개수비는 몇대 몇이다? 1대 1이다. 이 녀석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KNO 이렇게 세 종류 좀 없어 보이나 칼륨질소산소 세 종류의 원소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들을 구성하는 전체 원자수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게 되냐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는 변하지 않지만 어, 원자의 개수는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수산화나트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OH-고 Na 플러스죠. 그래서 1대1의 개수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수산화 마그네슘은 너가 OH-고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니까 아, Mg에 OH가 두 개가 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가로를 쳐주자 이런 다원자 이온들이 두개 이상 있을 때는 반드시 가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탄산나트륨. 탄산나트륨은 CO3-예요. 나트륨은 Na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전화만 보면 돼 전화만. 그래서 CO3 하나에 Na 두 개가 오면 되겠네. Na2, CO3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는 몇개볼까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2대 3 이런 거 아닙니다. Na 플러스 하나에 미안, Na 플러스 2개의 CO3 마이너스 하나에서 2대 1의 개수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음. 그 다음 황산 칼슘 황산 칼슘은 SO4 2 마이너스와 CA 2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1대 1이네 CA SO4가 1대 1에 개수비로 이렇게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황산 알루미늄. 이런 물질 본적 없을 거야. 어떻게 써야 될까? 황산 알루미늄. 황산 이온은 SO4 2-. E 알루미늄은 3 플러스입니다.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까요? 고민하지 마. 요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에 SO4 3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이온 몇 개? 두개대 음이온 3개가 2대 3으로 이렇게 결합한 물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 요 안에 있는 산소 원자의 개수는 몇 개인가 한번 생각해 봐.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럴 때는 일단 요거 빼고, 아, AL2SO4일 때는 원래라면 너 12개가 있을 텐데 0.2, 5분의 1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4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면 되게 쉬운 거야. 어, 되게 쉬운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너무 쉽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있을 텐데, 잘하는 학생들도 이런 거에서 틀려요. 왜? 신나서 풀다 보면 어, 선생님이 요구하는 그런 오답의 함정에 딱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천천히 이렇게 푸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화학에 기초해가지고 여러 가지 원소기호, 주기음표, 이온 그 다음 여러 가지 분자식들을 쓰는 법그 다음 이온결합물질을 형성했을 때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자그 다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해볼겁니다 바로 물질의 분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알아가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도 성공한 하루다. 오늘 학원에 이렇게 온게돈 아깝지 않을 겁니다. 요 내용은 이제 고3 학생들도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도 제일 처음에 요것부터 해요. 어, 원소기요 고3 학생들이라고 하뭐 화학의 천재고 막 그럴 것 같지? 다 똑같아. 고3 올라가자면 제일 먼저 하는 게주기율표 요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분류 요기부터 이렇게 나오게 돼요. 왜냐면 수능에 첫 페이지에 문제 하나가 꼭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 분자냐 분자가 아니냐. 호돈소 물질이냐 화물이냐 혼합물이냐. 아니냐. 혼합물이라면 균일 혼합물이니 불륜 혼합물 이런 것들 이제 쓰는 문제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좀 거창하게 할 건데 마지막에 딱한 줄, 한줄 포인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질의 분류는 여러분들 언제 배웠냐면 벌써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중학교 2학년 6단원 혼합물의 분리라는 거기에서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물질 자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두 종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물질이라는 것과 그다음 혼합물이라는 걸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러면 순물질은 뭐고 혼합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한 어, 가지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순물질,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혼합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순수한 물은 끓였을 때 백도시에서 이렇게 수평 구간이 나타난다면 소금물 같은 경우는 수평 구간이 나타나지면 계속 해서막 온도가 높아지잖아. 물과 에탄으로 섞으면 끓는 점이 두번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 하나 또는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낸다. 그래서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것 또는 한 가지 특성만 나타나는 것 순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순물질은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이 순물질은 원소와 화합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 혼합물은 순일 혼합물과 불균이 혼합물 이렇게 두개로 나눌 수가 있죠. 얘는 오늘 주인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순물질이 이제 주인공인데, 뭐 기능이 혼합물이라면 소금이라든지 식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불균이는 암석, 뭐냐, 석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흙탕물,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순물질에서 원소, 화합물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중학교 때는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원소물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원소라는 개념을 또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때 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라고도 배워요. 어, 그치? 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원소, 즉 어, 물질의 분류 체계에서 원소는 뭐냐? 호동소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동소 물질을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냥 원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원소와 화합물의 차이점이 뭐냐면 원소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호돈소 물질, 원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두 개를 처음에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순물질의 원소와 화합물이 있다. 원소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성질만 나타내는 이 화합물도 우리는 뭐랄까요? 어. 순물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뭐다 아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원소로 존재하는 녀석과 화합물로 존재하는 녀석들 중에 분자로 존재하는 녀석이 있고요.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자로 존재하는 녀석과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화합물에서도요. 분자로 존재하는 녀석과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자와 분자가 아닌 것들의 차이점이 뭐라고 할수 있냐? 독립적으로 행동하냐. 구성 입자들이 독립적이냐 독립적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립적이다 독립적이지 않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야? 맨날 비유하는게 우리가 지금 분자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첫 번째 수업 들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막 뛰쳐나가. 아, 재미없어. 그러선생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막 뛰쳐나가요. 그래도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없겠죠. 어, 또는 글씨가 안 보여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자유롭게 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는 쉽게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지. 이런 게 분자 상태라면 이제 분자가 아닌 상태는 그 구성 입자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지. 여러분 발에다가 내가 줄을 하나씩 하나씩 묶은 다음에 창문 밖으로 한 명만 던지면 다 따라가는 거잖아. 어, 이런 것들이 분자가 아니다라는 거야. 즉 예를 들면은 물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물분자와 여기 있는 물분자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NACL이라면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거거든. 그때 이 구성 입자를 내가 하나 이쪽으로 옮기면 이 전체가 다 이렇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기예요 어.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분자가 아니다. 저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분자가 아닌 녀석들은 분자가 아닌 녀석들은 결합이 무한대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녀석들 어디서 어디부터를 하나라고 자르기 어려운 녀석들 그런 녀석들을 우리는 분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ACL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였어? 그 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개수비가 1대 1이어서 NACL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소금의 양에 따라서 나트륨과 염소가 들어있는 개수가 다 다를 거야. 근데 얘네들의 개수비가 일대일이다라고 해서 NaCl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분자와 분자가 아닌 것 구별을 해봤는데 구성 입자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 없냐 또는 구성 입자들이 무한히 이어져 있냐 아니냐 요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차로야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일단은 원소 꽃 원소 물질 한 종류로 되어있는데 분자로 존재하는 녀석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은 1원자 분자들이에요.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녀석들. 이런 녀석들은 1원자 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합을 하지 않고 혼자서도 물질의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1원자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H2, O2, F2, 2원자 e 분자, 호돈소 물질에서 2원자 e 분자가 되겠고요. 그다음 여러분 잘 아는 O3, 뭐라 그래? 오존이라고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은 어. 뭐랄까요? 분자로 존재하는 음,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은 뭐냐? 그런 녀석들은 일단 첫 번째 여러 가지 금속 원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나트륨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철 우리는 어떤 나트륨 덩어리가 있을 때 Na200, 뭐 Na1000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트륨 덩어리도 Na라고 표현해요. 그 안에 수많은 나트륨 원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거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스트비로 그냥 Na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호동소 물질 금속 원소들, 금속들은 분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은 또 뭐로 돼 있냐?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녀석들이죠. 이런 녀석들 공통점은 탄소로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 또는 탄소로만 되어 있는 이런 녀석들은 결합이 끊임없이 무한대로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가 아니다. 독립적이지 않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화합물에서는, 화합물에서 분자로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그런 물질들입니다.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런 녀석들의 공통점이 뭘까? 흔히 말하는 물, 암보니아, 메테인 이런 녀석들은 분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걔네들의 공통점은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의 화합물입니다. 이 비금속과 비금속은 전자를 서로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합을 해? 서로 전자를 내놓고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이죠. 아, 공유결합물질에 대해 화합물 중에서 공유 결합 물질들이 대체로 이런 분자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죠. 물, 이산화탄소, 뭐 황산, 뭐 등등등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어, 공유 결합하는 녀석들이 대체로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면 분자가 아닌 녀석들, 분자가 아닌 녀석들은 대체로 어떤 녀석들이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이렇게 결합한 것들이 이제 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아 이온결합물질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분자식 여러 개 썼고 이온결합물질들 여러 개쓴 이유가 그거야. 아 이런 것들은 우리는 분자상태로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이온결합물질은 분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얘가 많기 때문에 대충 쓰죠. NACL, 뭐 MGO 등등등, MGCL 2 등등등.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금속을 외우더라, 외우더라. 금속에 대해서 알아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어, 상당히 많은 문제에서 야, 얘네들은 분자로 존재하냐, 분자로 존재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간단하게 분자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리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는 구리 철 니켈 아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탄소로만 되어 있는 녀석들 탄소로만 대표적으 흑연 다이아몬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것들이 있죠. 어, 이런 것들이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화합물과 원소 마지막으로 혹시나 잘 모르는 학생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열명중한 명에도 있으면 안 되니까. 원소와 화합물을 분리하게 쓰생이렇게 써봤지만 한줄 정리하면 은 금속원소를 포함하고 있거나 탄소, 순수한, 탄소를 포함한 게 아니야 순수한 탄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은 분자가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무한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뭐냐면 예외적인 물질이 있어, 예외적인 물질 즉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험엔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일단은 석역 석연이 있습니다. SiO2라는 물질이에요. 이산화규소라고도 하죠. 이산화규소 유리의 성분입니다. 유리. 유리는 어떻게 돼 있어? 쭉결합이 이루어져 있잖아. 이 가장 간단한 개수비가 SiO2인데 이 녀석은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지만 분자가 아닌 녀석입니다. 얘네들은 이 SIO2가 끊임없이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 결정구조로 있는다고 해서 분자가 아니에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거 NH4Cl 염화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염화 암모늄 이 녀석에 보면 질소 비금속 수소 비금속 염소 비금속 이런 말이다 비금속이야. 근데 얘네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어디에 포함돼? 암모늄 이용과 염화이온이 포함된 이온결합물질이에요. 요두 가지. 어쨌든 이 녀석도 분자는 아닌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염화암모늄만 있겠어? 수산화암모늄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비금속이 아니면 은아 이온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가장 화학의 기초 부분, 어, 주기일표부터는 원소기호, 분자식이용연합물질의 표현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자인가, 분자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웃음>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겹죠? 첫 시간에 좀 그래. 그리고 여기가 조금 오늘따라 강의실이 조금 작네. 다음 주는 에 강의실을 조금 바꾸던가 하겠습니다. 좀 쾌적하게 여러분이 앉을 수 있도록. 어, 7층을 열던가 해야겠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7층을 좀안 열었는데 숫자가 다음 주엔 더 많아질 것 같네요. 아직도 시험이 안 끝난 학교도 있어요. 자, 가와나의 구분 기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 Fe2O3, O2, Fe. 어, 산화철, 산소, 철세 종류의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이 알맞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기 있는 애들이 한 칸, 한 칸, 한 칸을 제대로 차지하는 것 또는 차지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은 책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통 이런 것들 학생들 시켜보잖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 틀려요. 왜냐? 눈으로만 이렇게 쓱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때가 빠를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은 써보면서 하면 훨씬 더 시간이 절약돼요. 근데 대충 눈으로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은 자기가 여기 생각했다가 순간 여, 이쪽 다, 자기가 아까 뭐 생각했는지 까먹어. 적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의 분자인가 기준을 넣었을 때 여기 있는 6개 하나가 포함되고 이걸 넣었을 때한 칸, 한 칸, 한칸 이렇게 들어가는지 안 그런지는 이제 찾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분자인가 했을 때 X에 들어가는 물질 또는 나 기준을 했을 때 Y와 Z에 들어가는 물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자인가, 분자가 아니면 금속원소를 포함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금속, 원소인 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철, 이 녀석들은 금속이거든. 절대 분자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금속, 산소로만 되어 있는 이 녀석이 분자라면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아니오 했던 녀석 중에 산화철과 철이 이렇게 오겠죠. 그럼 원소인가?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e, 그리고 아닌가는 Fe2O3, 아 이렇게 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X, Y, Z의 물질이 하나하나 하나,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분류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 가끔 정말 있어. 선생님, 이거는 세 종류의 원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F, E, O. 어. 상상이 바뀌지? 그런데도 어. <웃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얍삽한 평법이 있는데 원소의 종류는 있잖아. 대문자의 개수세입니다 대문자의 개수가 원소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하나, 둘, 원소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원소기호는 대문자로 나타내고 중복되는 경우에 중간 이름 중에 하나를 소문자로 나타내죠. 대문자 수가 원소의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기준에서 분자인가? 그럼 오2입니다 화합물인가?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결합해 있는가? 아, 대문자가 두개 이상인가? 대문자가 두개 이상인가? 그래서, 화합물인 건 fe2, o3. 아닌 것은 원소로서 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화합물인가? 두 종류 이상. 즉 대문자가 두 개인가. 그 다음 분자인가? 나타냈죠? o2. 그리고 분자가 아닌 건 fe 해서 x, y, z 이렇게 한 가씩 들어가게 되겠고요. 역시 화합물인가? fe2, o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소인가? 한종류로 되어있는가? 대문자가 한 개인가? 를 봤더니 어? 여기에 이게 두개다 포함돼 버려 여긴 들어가는 물질이 없죠 즉이세 가지의 물질을 구별하는데 이 녀석은 여기에 있으면 이 둘의 조합에 의해서 얘네들은 세 개의 물질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녀석은 올바른 분류 기준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찾는 게 되겠습니다 이온결합물질인가 금속과 비금속인가? 그리고 분자인가? 난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눈으로 풀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가 앞에서 내가 뭐 했었지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차라리 한번 그냥 쓰는 게 훨씬 더 시간 절약을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 눈으로만 풀지 마시고요. 소수점 계산이나 이런 것들 귀찮지만 한 번씩 꼭써 가면서 이렇게 차분히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본강, 일강, 화학의 유용성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할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첫 시간에 이런 거 했었지 하고 팍팍팍팍 넘어가게 될 거예요. 어, 2학년 때 1년 동안 배우는 과정을 약 3개월 안에 빠르게 한번 훑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고 있니? 이런 것들 다 써줄 수가 없단 말이야. 혹시나 자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수업시간에 아, 내려간 걸못 따라, 따라가네 그런 것들 체크를 했다면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뭐랄까요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어 오늘 배웠던 내용 지금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질문이 있는 학생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시죠 쉬고 나면은 또 이제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뒤에 답지도 있으니까 답지 한번 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